간다 마오 마르 내 배에 동토로 오지 에다 피오 오 또 오사로지 장요노지지동그니 감기가 또 나도는 소리그 아막제이및자리 제공 및 자막 Now, oh, I o m n u t I o you n o I go now. I go n o I go n a